여기서 구슬을 던져서 저 벽에 가깝게 멈추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? 너 뭐하는 거야? 너 뭐하는 짓이냐고 <웃음> 구슬을 그냥 놓쳤어 이거냐? 다시 던져 나 다시 던져도너못 이겨 던져게! 꼼 잡지 말고 다시 던져!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 같잖아 그래 맞잖아 강대병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